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피규어를 또 재테크 그런 두 분으로 음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 긴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면또 내가 뭐, 갖고 뭐, 있는 피규의 가치가 올라가면 뭔가 그렇죠. 근데 이 피테크에 대해서 정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를 어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막 뭐고 이러면은 사실 정말 음 필요하시는 분들이 소장 네. 을못 하게 되니까 네. 저 그거는 반대인데 이 피테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재테크가 되고 이걸로 정말 큰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마음 먹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잘, 말씀 우선, 우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 가치가 높아져서 그걸로 음. 인해서 기분 좋은 면이 있는데 음. 이거를 이제 그 시점에 음. 판매를 해서 현금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음. 결국 음. 개인한테 달리는 음. 문제거든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 덕후님들께서는 음. 사실은 뭐 그렇게 대팔거나 오와, 이런 것들은 그렇죠. 많이들 안 하세요. 그렇죠. 진짜그들 네. 뭐 급한 경우에나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네. 문제가 생겼거나 네. 뭐 심지어 네. 결혼할 때 이제 집사람의 반대로 네.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하고서 처분한 돈으로 차를 샀다. 뭐 이런 경우도 <웃음> 있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네. 어쩔 수 없는 거야. 처분한 돈으로 차를 사 정도면. 여러 개 처분했겠지 뭐. 뭐 거의 네. 전 컬렉션을 다 아, 아, 했는데 그 그렇죠. 경우에는 굉장히 좀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 포함돼 있었거나 아, 네. 그럴 수가 있어요. 아, 네. <웃음> 아, 장난 아니지 어, 레고는 특히나 예. 더 그래요. 예.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정말 어, 엄청나지. 저도 렌즈, 레고도 좀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저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무조건 사면 돈이 튀을 거야 이런 느낌은 아닌데 제가 이제 어, 너무 좋아해서 샀어요. 근데 가격이 뭐 조금 랐대 그러면 기분은 좀 좋은 걸 있죠. 아니요, 확실히 기분 좋아요. 기분은 좋긴 해요. 그렇죠. 기분은 좋은데 기분 그렇다고 해서 그울른 가격에 다시 또 팔아야지라는 생각은. 막상 또안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보통 되파는 네. 경우에 보면 네. 그렇게까지 굳이 프리미엄 마음을 안 치시고 자기가 음. 이제 사왔던 금액에서 뭐 적절한 선에서 이제 다시 파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음. 보통 이제 이걸 아예 재테크로 하시는 분들 음. 같은 경우에는 음. 소장용 따로 판매용 따로 막 거의 이제 사재기를 그렇죠. 하시는 분들도 많요 하나 보관용 그다음에 전시용 보통 기본이 두 개를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쪽 라인들이 이게 막 돈이 된다고 라 하면 사실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눈탱이를 많이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걸 눈탱이를 맞냐? 가품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진품과 가. 품 네. 왜냐하면 어느 라인에 이맞죠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어 이거는 엄청 인기가 있어. 그러면 이미 가품을 찍어내기 시작해요. 음. 잘못해가지고 가품을 사게 되면 진짜 네. 제대로 눈탱이 맞는 거예요. 가품도 그 진품 가으로 받게 되면 짜증나요 짜증나죠. 그래서. 혹시 진품과 가품에 대한 뭐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소품들이 좀 쉽게 알수 예. 있을 만한 소개를 좀 시켜주세요. 보통 이제 진품 가품 가장 구분하기가 편한 게, 있구나, 게 피규어 가품. 같은 경우에도 네. 가품 많아요. 생각보다 아, 많아요? 어. 요즘도 그 길거리 보면은 어. 이제 뽑기 형식으로 돼 가지고 원피스 네. 피규어가 네. 굉장히 좀잘 네. 만들어진 것들 네. 있잖아요. 집게를 네. 뽑는다든가 어. 밀어서 뽑는다든가. 어. 어. 이제 고지라쪽으로 갑니다. 고지라를 보라요한 방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피스에 오와. 나오시는 흰수염 네. 아저씨. 신수염 아저씨? 네. 네. 이런 경우는 아, 가품이에요? 이제, 아니, 이건 가품 아, 아니고요. 아, 그,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오케이. 발판이 있는 이쪽이 진품이고요. 이쪽이 이제 가품이에요. 가품이 아, 아아 도색이 돼 있는 퀄리티가 네. 조금 달라질 수밖에 음. 없는 게 보통 이제 가품을 만들 때 음. 진품을 하나 구매를 해요.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리퀘스트라고 음. 다시 얘를 복제를 해서 뽑아내기 때문에 음. 얘에 비해서는 표면이나 이런 부분 처리가 그렇게 쉽지가 네. 않고 그리고 또 판매를 할때 어. 어, 이쪽이 이제 도색을 하잖아요 음. 완전히 판매할 정도로 심하게 큐시를안 하기 때문에 음. 좀 이제 대충 칠을 해서 판매하는 어. 경우가 많아요 뒤에 보면 뒤에 보면 주름이 좀저있어요잘 음. 네, 보시면 네. 여기 뒤에 흰수염 해적단 아, 로고도 여, 사이즈가 좀 다르세요 다르네? 네, 아, 사이즈가 다르고 여기 주름 같은 것도 음. 좀 있어요. 퀄리티가 좋아 보이지 않 아니 근데 이런 시저 작품 시장도 어마어마해요? 많죠. 이게 네. 더군다나 네. 거의 이제 보면 이제 요즘에 대량 생산은 중국 네. 쪽에서 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뭐 이제 바로 정품으로 가기 힘든 어.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B급 것들이 별도로 빠져서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정품 공장과 흡사한 곳에서도 가품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인기 있는 것들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100% 가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아예 나는 정말 어, 이 아이를 꼭 나오는 발매 날짜라든지 그 즈음에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이제 또 열심히 총알을 좀 모아놓고 꼭 그걸 사는 게낫지 뒤늦게 어 뒤늦게 뭐 어? 시대보다 좀 싸게 나왔네? 이런 애들은 보통 이제 좀 의심을 해보면 해요 그죠? 네.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딱 음. 좀 주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아 이거 좀 이따가 살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 하는데 그렇게 옆에서도 많이 얘기해줘요. 세상에 모든 굿즈나 이 제품들은 다 한정판이다. 아... 그때 못 사면 못 산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그렇지. 해줘요. 명언이다. 어, 오! 플레이 너무 좋은데요? 만 원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관련자의 <웃음> 사인 있으면? 좋아요 쩔어요 아, 진짜. 비디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